노래를 해 이것들아 이신님 배워드릴까요? 어? 아니 동물들이 뭐했잖아 얘들아 위험해 그녀한테 떨어져 위험해 얘들아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야? <웃음> 얘들아 위험해 아뭔 소리입니까 내가 자유를 찾아 줬잖아 지금 이제 안 위험해졌어 나와 하나가 되자 어? 이게 아닌가? 다른 거였나? 아 순서가 반대예요? 아 순서가 반대야? <웃음> 이유는 모르겠어. <웃음> 아 이유는 모르겠어. 왜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. <웃음> 뭐가 있냐? 또 다른 거 뭐가 있죠? <웃음> <웃음> 아 뭐야 왜, 왜 하다 말아 이거. <웃음> 아, 이거 왜 하다 말아. <웃음> 아 근데 계속 하다가는 제 손이 버티질 못하겠어요. 얘 패드가 피격을 받으면은 패드가 진동을 때려요. 공침매 드레스 입고 할복 가이들 들어온다고 파티원 전환는데 <웃음> <웃음> 잠깐만, 이러면 이렇게 하면은? <웃음> 아, 뭐야, 다른 사람들 때문에. <웃음> 아, 뭐야, 이거. <웃음> 아, 야, 잠깐만. 야, 패드 죽을 것 같아, 진짜. 어, 잠깐만. 복장도 입어야 되나? 네, 좋아. 니, 니, 니. 어 바로 터지네 얼마 때렸다고? 이걸로 용? 용안 잡은 게 있긴 하지 <웃음> 와 대박 와 수레바퀴 안시는구나와 수레바퀴 안시는구나왜 항상 왜 레이기 걸리냐 여기는 항상 볼 때마다 투창! 그건 모르겠고 투창 <웃음> 이거 반응 오나 얘? 반응하나? 아 반응하는구나 돌수 있어! <웃음> 투창! <웃음> <웃음> 좀 높대. <높을데? 웃음> 많이 낙사를 해봐야 알거 같아 이건. 높나지가아 높낮이가... 이게 죽을 각인데 딱 하면 죽어 진짜. <웃음> 나 손님 아닌데 강도인데요. <웃음> 왜 손님이라고 보이죠? <웃음> 오 예. 아, 안녕하세요. 뒤에서 깜짝 등장하시네. 거래를 해 이것들아 이신님 배워드릴까요? 영상 안 걸리나? 모두 어? <웃음> 와안 게임이네 진짜. 이거는.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? 어 죽긴 죽었는데 안 아, 멈췄어. 어? 어? 어? 뭐야? 참 희한한 경험을 했습니다. <웃음> 어? 개빡친 해파리다. 헬로우다! 으 아! 어! 깜찍해! 깜찍해! 깜찍해! 뭐야? 칼을 드는 자세 막 이런 거 없어? 없어 없어. 멋지게, 멋지게 막 무기를 드는 자세. 있어! 있어, 있어, 있어. 새끼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Thank you.